<웃음> 어? 뭐야 저 완벽한 스쿼트! <웃음> 힙 으뜸도 울고 갈만한 완벽한 스쿼트 라인은 뭐지? 이게 자기관리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유하유하 유하. 오늘 게임 크리처 크리에이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진행했던 약간 스포어처럼 외계인 만드는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버그가 진짜 많다 그러니까 덕불잼 음 예상합니다 멀티플레이도 돼가지고 저희 멤버들 근데 C박사는 빠졌어요 오늘 C박사는 빠진채로 한번 크리처 연구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요음 처음부터 로딩 화면이 여기에 뜨는거 상당히 기분 나쁜데요 여러분 <웃음> 참, 아 이게 아 로딩 화면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 일단 상당히 거슬리고 이건 얼락 바디파트 WASD랑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움직일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내가 나오는데 로딩 상당히 느린 편. 아직도 안 됐나요? 예. Yeah. 여러분 보시기 전에 좋댔다고 한 번씩만 좋아요. 댓글, 다른 영상 보기, 구독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. 전 세계에 방두개 있던데. 전 세계에서 16명만 할수 있는 게임인가 혹시? 그 16명이 혹시 개발자들은 아니겠지? 어? 얘들아. 어? 이거 이체로 조작이 돼. 여러분 이게 로딩 화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일단 아 이렇게 왼클릭해서 바디 파트를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다가 눈을 붙일 수 있는 어 눈을 붙이니까 색깔이 보여요 여러분 저의 눈은 세 개입니다 와우 이게 뭐예요 근데? 패턴 언록 아 돌아다니면서 야 아이템 먹어서 파츠 얻어가지고 내 크리처 발전시키는 거야 개재밌네 음. <웃음> 드디어 저거 내꺼 아, 아니. 어, 아니. 아, 눈세개인거 뭐야? 어, 드디어. 나 틀니어졌다. 뒤졌다. 이거 스포어랑 똑같은데요? 와. 야, 그냥 내가 이길 거 같아, 얘들아. 어, 라미야. 개비 입이 궁뎅이다렸어요 <웃음> 내가 널한입만 먹을 수 있을까, 라미야? 냠. 냠. 라미 잡아먹기. 야, 연비야. 이양쪽에 <웃음> 달고 나비인척하지 마라. 투디야. <웃음> <웃음> 애초에 이어져 있질 않잖아 투디야. 아, 안녕. 아니 애초에 이어져 있질 않으면 어떻게? 블루투스, 아, 블루투스. 아 아. 한편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출렁거려? 저야 이거야? 그리고 너 모양이 좀 놀라. <웃음> 왜 왜요 왜요? 그 모양 좀 안. 입 사이에 막대기가 저기 길게. 저기 한편이 모자이크 해주세요 편집자님 왜, 왜? 아, 한편이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거 안될까 <웃음> 좀 충해 늘리는 건 어떻게 하냐 길이 늘리는 건? 그거 화살표 표시 있어 아아 와우 오뼈 20개 이거지 여러분 그지 이거지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잡아먹긴 음. 해야 되니까 임시 입을 아래쪽에 두개 달아줄게요 양쪽으로 <웃음>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바다 생물로 진화하게 됩니다. 제목은 스탠딩 메기. 안녕하세요, 스탠딩 메기입니다. 아 진규라. 아 저게 뭐야? 아 더러워. 지금 수염난 어른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게다가 난 스프린트도 생겼다.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 빵빵 빵빵빵 라미 한 입. 라이한 입. 못 무네. 높이가 높아져서 못 물어 <웃음> 난 오히려 키가 작다 이런 똥 게임 씨. 아니 저 미친동물은 뭐야? 내 우아한 발걸음이 보이야너 <웃음> 모델 워킹 뭐야 그 다리 어디서 났어? <웃음> 나 구토킹물이야 그거 좀탐난다야 근데 다리가 길면 뭐해 나랑 달리기 시합 한번 해봐 저 끊어진 다리까지 오케이. 자부스터 하나 둘셋 스프린트 바로 앞선가 부스타 우아하지 너무 우아하게 제껴버리자 어 뭐야 점프 어 점프도 점프? 돼 너네 <웃음> 안돼 안돼 안돼 망가지지 어나 물에 닿아도 이제 안 죽어 물에 닿아도 이제 안 죽어 키 커져가지고 어, 어 집게 집게 나이스, 나이스. 아이 같이 좀 먹어 이씨 <웃음> 나도 우아하게 <웃음> 걷고 싶단 말이야 제처럼 제 부럽단 말이야 <웃음> 어 캐비정 맛있다 냠냠 아이씨, 아, 나 언제 먹히고 있었어 야, 야, 야, 야, 타격감과 피격감이 전혀 없어 게임에 타격감과 피격감이 전혀 없어서 물리고 있는지도 몰랐어 어, 한편아, 너 어떻게 그렇게 한층 우아해질 수 있었니? 어, 형도 되게 기적스럽게 변하셨네요? 이 꼬리 쪽에 이 천사의 날개 어떤데? 야, 지금 우리 땅밑에 기어다니는 이 현충 뭐냐? 오, 형충이라니 하등생물이 <웃음> <진짜>. 하등생순이라니 오 <웃음> 어, 진짜 요즘에 다리 없는 사람도 있나? 한번 어. 건너편 섬으로 우리 우아하게 한번 넘어가 볼까? 얘들아? 그럴까? 그 깨지는데? 적당히 무겁지? <웃음> 적당히 무겁냐니? 나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거든? 음, 말 함부로 하지 말아줘 더 부셔먹지 이거를? 너 그렇게 블루투스 눈깔 달았다고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나 지금 다리 생겼다고 트럭킹 볼래? <웃음> 트럭, 트럭, <웃음> 트럭 트럭 트럭 트럭 너는 근데 트월킹을 되게 짜뽕댕이로 하는구나 대단한 기술인데? 그럼 너 귀에 그거 혹시 에어팟이니? 그럼 블루투스 시대잖아 <웃음> 어 뭐야 저 완벽한 스쿼트! <웃음> 힙 으뜸도 울고 갈만한 완벽한 스쿼트 라인은 뭐지? 이게 자기관리라는 거거든요 아에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<웃음> 아 물론이죠 우리 러분들 아니, 나도. 어, 나 점프 안 돼서 이 정도. <웃음> 아, 여기 어, 뭐야. 안 돼. 기 뭐야. 아, 야 아, 디기 뭐야. 야 아, 여 아, 됐다 아, 여기 뭐 아, 야 아, 아, 아, 야 와저 우아한 자식 높이를 이용해서 아까 먼저 먹었구만 비수라 멀리서 달려올게 오케이 진화의 가정이란참 힘든 것이죠 아나넘어나 아, 넘어져, <웃음> <나> 넘어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 <내가> 방금 <웃음> 가 방금 볼 거지 넘어진다 뭐야 저거 오줌 마린 사람 됐어 기다려봐 아, 뭐라고 오줌 마려 사람 됐다고 <웃음> 라미야 참지 말고 여기 바다니까 괜찮아 못 본척 해줄게 저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야우와 뭐야 이렇게 쉬운거였냐고 드디어 나도 우아함을 가질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필살기 하나씩 준비해봅시다 한명씩 어앗 푸 키브나 키사아 헬스장 기구 이용하고 계신거 같은데 <웃음> 아니요 총맞혔어요 총맞고 있었어요 아 총맞는중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매트릭스 아 매트릭스구나 지하철에서 도착해서 일어나려다가 도착지 아닌거 확인하고 바로 다시 자는척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우어다우아다 우아하다 우아다 발레리노입니다 잘 갑니다 <웃음> 딴딴딴 원 딴딴 투따라라라라라단쌍투 투하 이게 지금 말하자면 약간 균형형이지 음 균형형? 큐. 크기로 내가 아니지. 이게 딱 살아남기 최적화돼 있는 거지 드론형 드론형 <웃음> 근데 우리 둘은 흡사 좀 비슷해 일로 와봐 당신은 안 비슷하니까 오지 마시고요 <웃음> 왜요 저도 비슷해요 아, 너무 안 비슷하잖아 저희 림보 하시는 분 계시는데. 아니 근데. 야 <웃음> 드디어 림보 좋은데 우리를 향하는 쪽이 너무 숭해나 아직도 팔못 먹어. 그래도 너는 팔이 없는 대신에 그 비싼 꼬리를 달았잖아. 근데 너 그냥 다리 여섯 개 추가로 달아놓은 가제 같아 지금. <웃음> <웃음> 그지. 꼬리 때문에. 저이두 개가 그냥 어 가제 손이고 그죠. 근데 이거 우리도 모르지만. 바다 속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그런 아가미 같은 거 나와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바다 속 어떻게? 바다 속 근데 요렇게 해서 봐라? 아무것도 없어 어 아무것도 없다?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게임 있잖아요 샌드박스 모드가 있어요 샌드박스 모드 샌드박스 모드 한 번만 딱 둘러보고 끝냅시다 여러분 이거 봐요 대박이야 파츠 생각보다 너무 많아 우와 이런 게 있었어? 우와 대박이야 오.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좀 힘줘서 만들어본다 나 이번에 이런데선 사실 로망은 사실은 난 공룡이야 여러분 뭔가 이렇게 빚어내듯이 여러분 어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좀 날카로운 눈 한번 달아 볼 요거 달아볼까요 귀엽게 어 귀여워 아니 귀엽잖아 뭐야 아 입을 이렇게 따로 달수 있는 거야 지금? 아 이거 곤란한데요 차라리 이거 나쁘지 않은 듯팔 내 방금 뭘 본거야? <웃음> 팔왜 이래? 어? 나 대박! 응? 와 끝났다 왜 불안하게 해? <웃음> <웃음> 드디어! 뭐가 <웃음> <와>, 지나갔는데? <웃음> 드디어 그게 뭐, 뭐야? 디지븐 파일드라운! 디지븐 어? 야 나도 디지븐에 살짝 영감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잊지마 이렇게 진화할 수 있어 아 걱정되네 혹시 나만 너무 멋있나? 캡님 그거 아시죠? 멋있게 하려 했는데 딱히 안 멋있으면 그게 진짜 꼴불견이고. <웃음> 오. 오, 오어 이거 짓이면서 <웃음> 본적 있어 이거. 어 진짜 못생겼어. 와, 근데 영빈님이 못 생겼어. 야. 뭐야? 연비님이 못 생겼다는 거. 야 너는 진짜 원펀맨에서 원펀맨 때한 방에 나에 떨어지는 그 모기여왕 닮았어. <웃음> 모기여왕이라니. 진짜. 어 지금 딱 앞에. 입하고 손하고 딱이 느낌 아 한편아 부비지마 형 <웃음> 어, 업어주세요 <웃음> 기분 나쁘니까 <웃음> 나의 위험을 보라고 어나 났다 이거... 어? 그게 어떻게 하나요? 난다. 어떻게 나라? 나야 날개 그래. 4개 달면 은 나나봐 어 됐다 나 그래 어 난다 라미도 난다 약간 나. 나는데? 오오오야 라미야 근데 너 미안한데 좀 흉악해 <웃음> 너 굉장히 희망하게 생겼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밸런스가 제일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? 제가 더 태생님. 낫다 생각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를.. 엥? 닭 같아요 다. 몬나는 닭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 맞죠? 너무 멋있지 않아? 너무 위험 쩔지 않아 여러분? 야 얘들아 봐봐 날개 엄청 크지? 근데, 근데 안 날아져 이 정도면 날수 있지 않을까? 아 진짜 추하다 근데 그렇게 어, 해서라도 날아야겠어? 형 날개 여섯 개 달아 놓고 하는 분이 아니야 그런 거. <웃음> 여러분 근데 이 게임 스포 멀티처럼 발전만 시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개드립으로 가득 찬 크리처 크리에이터 게임이었고요.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대 따구 부탁드려요. 야 기라티나다 기라티나. 빼빼빼빼빼빼 윙아 마피아 크루 멤버들의 미적 감각을 알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, 여러분들. <웃음> 아, 근데, 라미님, 라미님은 좀 3D 그런 거 하는데, 그거는 좀. 아유, 귀엽잖아.